안녕하세요. 성시윤 사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뛰어돌려차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차기 기술에서는 돌려차기를 응용한 기술이 상당히 많은데요. 뛰어차기 뭐, 같은 경우는 돌려차기 3, 4, 5단계라든가 어, 회전차기 같은 경우는 돌개차기부터 720도 회전차기류, 그, 뭐, 그 이상의 회전차기들 또 보조자를 딛고 뛰어올라서 차는 기술들 그래서 돌려차기를 응용한 기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배울 뛰어 돌려차기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돌려차기 3, 4, 5단계라든가 보조대를 딛고 차는 기술들의 어떤 기본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공중에서 돌려차기를 잘 표현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이번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뛰어 돌려차기 모양 만들기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차는 발을 앞쪽으로 자 차기 준비 서기를 하고요. 자, 먼저 제자리에서 고조발 들어올렸다. 자, 다음에 차는 발을 끌어올리는 연습입니다. 자, 돌려차기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올렸다. 수평으로 가서 모양을 만들지만, 지금은 공중동작으로 응용하기 때문에 무릎을 45도 각도로... 끌어 올려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때는 허리를 안쪽으로 좀 넣어 주고 작용하는 쪽으로 반작용은 어깨를 반대쪽으로 끌어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보조발 끌어 올리고 차는 발 45도 각도로 끌어올리면서 자세를 만듭니다. 자, 다음은 제자리에서 무릎을 들어 올렸다가 자 가볍게 뛰어주면서 중심을 잡습니다. 자이 동작이 단순해 보이지만 작용하는 힘과 반작용하는 힘을 잘 이용해서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가볍게 들어올리고 보조발 가볍게 들어올리고 당기면서 중심 잡으면서 발 모양 만들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차는 동작까지 가는 거예요. 자 보조발 들어올리고 무릎 끌어올렸다 차는 방향 맞춰서. 찾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 순차적으로 하나 하나씩 반복 연습하면 좋은 훈련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이 좀 숙달이 되면한 걸음 내디디면서 차는 발을 뒤로 하고 한 걸음 내디디면서 보조 발 들어올렸다가 차는 동작까지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뛰어 돌려차기를 하기 에 앞서서. 자 여러가지 반복 연습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는 이 동작을 통해서 체력 훈련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할 수도 있고 제자리에서 다음에 2인 1조가 돼서 이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는 차는 발을 뒤로 하고 무릎 끌어올리는 연습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 무릎을 45도로 끌어올리면서 자 작용하는 쪽과 다음에 반작용하는 쪽이 동작을 잘 유념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제자리에서 딛기를 해주면서 무릎을 끌어올리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반복하는 횟수나 다음에 어뭐 타겟 높이가 있다면 그건 수련자의 수련 정도에 맞춰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오른쪽 발을 끌어올리는 연습을 하고, 자, 다음 반대쪽도 아까 같이 똑같이 끌어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이 잘 숙달되면은 좌우로도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 한번 함께 반복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무릎을 교체해주는 연습이에요. 아, 이때 중요한 거는 이 팔의 위치와 다음에 모양인데요. 자 보조발 들어올리고 자 다음에 차는 발 들어올리면서 중심을 잡아주세요. 자 이때 팔의 몸에 있죠. 자기 동작을 같이 해주시면서 다시 보조발로 만들고 다시 틀면서 무릎을 틀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셋 넷. 자 이런 식으로 반복 연습 해주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인트는 차는 쪽에 허리를 좀더 넣어주시면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연습. 자, 한번 같이 반복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무릎을 들어올렸다가 보조발 무릎을 들어올렸다가 교차하면서 차주는 연습까지 하는 겁니다. 자 제자리에서 혼자 실행할 때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고요. 2인1조로 타겟을 두고 연습할 때는 거리 조정을 잘 해주면서 힘의 분배를 잘 해주면서 거리 조정과 다음에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자 아까 마찬가지로 보조 무릎 올리고 먼저 들어올렸다 차고 다시 바꿔서 차고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셋넷 자, 이 동작을 함께 반복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서 연습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잘 됐다면, 은한 걸음 내디으면서 차는 연습을 합니다. 자, 이 동작을 왜 연습하냐면, 어, 타겟과의 거리 조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타겟과의 거리 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발 구르는 어, 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한 걸음만 내딛으면서 거리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는 발을 뒤쪽으로 해서 한 걸음 내딛고, 자, 보조발 끌어올리면서 차는 동작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발을 바꿔서 한 걸음 내딛고 차는 동작입니다. 자, 이 동작들을 반복 연습해 주시고요. 자, 이 동작까지가 잘 연습이 됐다면은 자, 도움닫기를 충분히 해서 다음에 발 구르기, 다음에 뛰어 돌려차기, 공중 동작, 다음에 착지까지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 한번 반복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뛰어 돌려차기를 연습하면서 몇 가지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도움닫기예요. 대부분의 도움닫기를 할때 너무 빨리 달리는 연습부터 하다 보면 은 가속력이 붙기 때문에 이 발을 딛고 위로 뜯는 게 아니고 대부분 점프가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특히나 이 돌려차기 같은 경우 뛰어 돌려차기 같은 경우 앞으로 가게 되면은. 이어차 잡아주고 있는 이 보조자랑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도움닫기 할 때는 먼저는 어, 속도 연습을 좀 해주고 다음에 발 구르고 도약할 때는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앞으로 뛰게 되면 은 보조자랑 부딪힐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또한 가지는 공중 동작에서 발을 찰때 상체가 구부러지게 되면 은이 엉덩이가 뒤로 빠집니다. 발이 공중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수 있어요. 예, 그래서 상체를 펴주는 거. 제가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은 그래서 허리를 좀 넘는 넣는다는 느낌으로 발을 뻗어 주셔야 돼요. 공중 동작에서 허리를 좀 넣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발을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마지막에 또이 팔의 위치인데요. 띄어 압착이랑 비슷합니다. 이 팔이 도약하고 난 다음에 공중 동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은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 동작을 유명하면서 유의하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슈퍼킥의 성시윤 사범이었습니다. So